여사, 그때 이거 한번 보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, 50만인가 60만이 크더라고. 그거를 해가지고 조금 효과를 봤다 싶고 하는 것들면 그 사람이 이거를 진짜 해보고, 만족 100%였잖아. 우리 이거, 이거를. 제가 도시락 사가라도 다니면서 진짜 <웃음> 이걸 해봐라고. 진짜. 그 정도로 만족하네. 예, 진짜로 만족해요. 네. 진짜. 가방 쓰다가 그래 집사람이 이거를 무조건 하고 끼고 자라고 그뭐 같이 잘 잠을 잘수 있으니까 저는 또저 나름대로 뭐 하는 건 해결되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붙자니까 좋습니다 뭐 착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?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코를 안골 다는 거야?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. 다, 다 하신 거죠? 다 간단해요? 음. 수술하고 양압기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게임 안 되죠? 네. 참좋으니다 네. 더 이상 뭐 후회는 안 합니다. 어제 출장 갈 때도 열어가지고 그, 가는 죠 그쵸? 그 주머니 이어가지고 가방에 바, 쏙 들어가니까 예. 가방에 둘다 꾸고 난 후에 다시 가르치고 이자가그냥 누구 자고 뭐 다른 사람 코한 사람이 막 걸고 막 이런 뭐 누가 걸는 거 싶고 가지고 보고 뭐 내가 옛날에 걸었기 때문에 고는 거지고 이런 자주 보고 제인들은 아무 코 걸었다고 말을 안 해요. 여기서 시끄럽고 그런 거 하질 않아요. <웃음> 큰 거를 해결했어요. 림폐 끼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. 예. 특히 잠 하룻밤 못 자면 얼마나 짜증나요. 저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자면다고 그렇죠.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저는 자거 하고 싶은 거. 이걸 하기 전에 코곤다 코곤다 그 말만 듣지 말고 떼 보내고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녹음을 딱 해가지고 딱 보면 자기가 몸소리게느끼야만이 그게 해결되지 맞습니다. 안 그러면 안 돼요. 저도 뭐 옆에서 계속 코곤다 뭐잠못잤다고 설마 그럴까? 나는 아주 편하게 또 잡고 하니까 비교 들고 밖에 또나가가지고 어.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을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딱보니까아 이거는 아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를 <웃음> 만고맙습니다네 아이고 말씀도 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.